안녕하세요 검은사막 모바일 1타 강사 CM 에이드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신규 클래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은 별의 낙원을 이끄는 아레신벌자 바로 하사신입니다. 하사신은 언제 어디서나 모래의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변칙적인 공격을 주로 선보입니다. 적의 시야에서 순식간에 벗어나 정곡을 찌르고 상대에게 고통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하사신의 공격 타입은 근중거리이며 민첩한 몸놀림과 구은 칼날의 예리한 사곡도로 적의 빈틈을 파고드는 뛰어난 암살자입니다 상대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하사신과 전투가 멈추었다고 해서 방심했다간 어느 순간 쓰러지게 될지 모릅니다 7월 7일 검은사막 모바일에서 하사신을 직접 플레이 보세요